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오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를 하게 되면 다양한 오류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사업장 중복이라는 오류 내용입니다. 이 타사업장 중복에 대한 오류는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날짜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이때 해결 방법은 실제 우리 사업장 현장에서 근로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다고 라 한다면 이 오류를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업장에서 일한 게 확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타사업장 상용근로자라는 오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이미 상용근로자로 4대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4대 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이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투잡을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결 방법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반려처리가 되었더라도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 일용근로자로 별도로 더 가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용보험 성명 두건 이상에 관한 오류 내용입니다. 해당 오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이름을 잘못 작성하여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이 오류는 기존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이름으로 신고했거나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이름을 잘못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해당 일용근로자의 신분증을 통해서 정확한 성명을 확인 후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오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